안녕하세요. 강제봉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. <웃음> 전신이안나와어요안 아, 네, 네. 네, 들으셨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들으셨어요? 들어주세요안들요세요 아, 도와주고 한번만! 아고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요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니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고맙쪽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요 뒤에 한번만 봐주세요. 다시 뒤에 한